자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 멤버들 뛰는 보니까 더 실감이 네. 확 난다 이제 진짜 각성됐어요 이제? 진짜 이제 됐어요 어. 자어디 마음 좀 편하신가요? 뭐 편하기도 하고 또 뛰면 또 뛰어요 저는 오 이게 한번 하면 괜찮다니까 너도 괜찮을 것 같아? 아니 아니 <웃음> 다음 행동을 정해주세요 다음 행동은 귤까기 귤까기 귤 야. 까기 원색 까지 않을까 일분인데? 행동 지령을 어렵게 하면 되지 손으로 깐다뭐 이런 걸로? 와, <웃음> 대박이다. 아, 거는 그냥 희세요잖아. <웃음> 그럼 입으로 까면 되잖아 이렇게. 그치, 그치. 아니면은 너무, 너무, 형은 이렇게 생각할 걸 알아서 입으로 까기? 귤깰때손안 대고 까기. 그러니까 여거로 어. 어. 내가 그 생각하는 거야. 아, 손을 안 대면 안 되는 거야? 손안안 대고 안 깔려고 하는 게. 그럼 손으로 까라. 아, 입으로 깔려고 하면은 탈락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손 오케이. 이외 오케이. 손 이외에 다른 오케이. 부분으로 깔려고 할. 야, 원우야. 아. 원우 씨의 지령은 귤세 개. 까입니다 까기. 어, 하나인가요? 어. 한 개가 나것 같습니다. 한 개, 한 개. 한 개가 나, 한 개가 나. 1분이니까. 이거 어, 세개 각인 그래. 그거 너무 힘들어, 저거. 시! 쪼! 쪼! 쪼! 뭐야, 뭐였는데? 손안된걸 어? 네. 까고? <웃음> <웃음> 아 영으로 당했네. <웃음> 어. 아 저는 그래도 좀 편하게 하시길 바랬는데순가 그게 짱이었어. 세갠데 어, 아 이거 하나로 해야 돼. 이게 짱이었어. 세기면서 손을 갔어. 멤버 생각 하는거 예상하면서 하네. 야 발상 좋았다 이거. 자 그다음 우리 슈아 형인가요? 네. 와, 조슈아 형은 프리스타일 댄스를 시켜 에벌레추 만추고, 이 그거 아니면 에벌레추 <끄리> 만추기 하는 거. 그거, 이거 무조건 무조해 아니야, 오히려 오히려 슈아 이거야. 이거야, <웃음> 진짜 아니, 이거야. 야, 왼쪽 주머니 손 넣을 거 같지 않아? 아, 플리스 댄스를 시키는데 뭐? 고개를 갸동거으는 어. 순간 끝. 그... 아, 그래 그래 그래. 근데 플리스 댄스를 뭐추다뭐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뭐 고개를 숙지그 그래,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이거 야이머무거리이 고개 갸 갓동. 민망 염사. 아, 이거 하면 끝. 번외로 진짜 이거 이거 한다 한 표. 슈아 씨. 자시셔 씨의 네. 지행 수령은 네. 프리스타일 댄스인데요 프리스탈 댄스요? 1분 동안 쳐주시면 돼요 1분 잘추시지 않으셔도 돼요 어. 워킹만 하셔도 되고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상상이 될까 많은 생각이 들고 춤을 춰야 되는데 네. 야, 춤을 춰야 돼요 뭐가 안 될까? 행운을 빕니다, 행운을 빕니다. <웃음> <웃음> 자 혹시 싸원틴 노래 중에 프리스타일 댄스 추고 싶은 노래 있나요? 아, 직접 쳐요? 아 맞아요 아무아요 진짜 요 진짜 아맞이요 진짜 아맞못 불러 <웃음> 어? 어, 우리 심사위원이에요? 우리, 우리 심사위 슈보 슈보 형 해야 돼요 아니면 프리사 5초도 7, 실패예요? 세븐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직 안 죽었어요 아직 왔어 안 아, 아직 아, 왔어 아직 왔어 예예예아왜 프리사이 댄스 피야 진짜 아, 안왜안 시키는 거야 아 좋아요 치춤왜 아, 치는 거야 렛츠 아, 고 아. 성공할 수 있어요 쇼씨 아직 눌리지 않았어요 지금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진 오예 오예 요요요후후후 짜증나 있어. 언나더 <웃음> 스텝. 됐습니다. 아. 와 보여 해줘. 아안 당가 나가겠다. 아니, 아니. 자, 그래서 우지형우지형 씨랑 뭘로 뭘로 할까? 이거 어때? 좀 집안 너무 너무 집안 가혹한가? 차렷 자세로 5초 이상 있지. 아니면 야, 그거 어때? 타야, 셀카 찍긴데. 자기 혼자 나오면 탈락 셀카를 찍는데 다른 사람 아무도 안 걸리게 찍히면 걸리는 거야 아니 나오게 찍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 찍으면 뒤랑 앞에 다 사람들이 있어가뭐 제가 저 되게 이렇게 찍지 않나? 자기만 나오게 이런 식으로 그럼 운명맡기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멤버가 걸리면 탈락 어. 걸리면 탈락 어 걸리면 탈락 우지 형! 어. 지윤아 우리가 편하게 하자고 해도 우리끼리 계속 이렇게 심각해지는 건 어쩔 수 어. 없는 거야 이게 뭐라고 막 이렇게 심각하냐 그만큼 번지점프가 심각하다는 거. 음. 리 그러니까 자 우지 씨는 셀카 찍인데 1분 안에 어. 한 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단한 단한 장이에요. 올리원, 올리원. 머리싸움하기 싫어. 머리싸움, 머리싸 시작. 잠시만요. 찍었나요? 아직 안 찍었어. 요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머리를... 어떻게 찍을까? 아... 1분에 한 장. 아... 빠져나갈 아...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빠져나가야지. 어사이 아, 산이... 아, 찍혔습니다. 어 아, 사리 찍혔어요. 지금 을보할게요 사진. 사이 사진. 과연, 사진. 사진. 왜? 실패지 실패지 말해? 와 실패다 아, 저 그러네 저 멤버가 단한 명도 안 걸리시 실패 실패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실패입니다 실패 멤버 걸려야 하는 거 그러니까 의견 좀좀 해주세요 뭐가 맞아요 멤버가, 멤버가 걸려야지 걸려야 성공이에요 성공이야 <웃음> 멤버 걸려야 성공이야 지금 표정이 안 그런 얘얘 혼자 그 착각이 들고 있어요 애들 이해를 있어. 잘 못한 거야 어. 걸린 거죠 실패죠 어, 맞아 오케이 호시 형 야, 그거 그거 어때? 프리스타일 랩인데 요, 쓰, 요 쓰는 게 오케이, 대야 어. 좋다, 좋다 어. 근데 자기는 호랑이 금지 줄알 거야 오케이, 요 아. 호시, 호시 형! 형! 어, 자기는 호랑이 줄알 거야 어떻게 어, 뭐 기대되시나요? 아. 제발 걸려주라, 제발 호시는 진짜 좋아할 만한 거 준비했어요 호시 씨를 위해서 프리스타일 랩을 아 형부터 하도할 거예요 이 어. 나잖아요 아, 프리스타일 랩이야? 아, 이하트대 <웃음> <웃음> <웃음> <박스 앵 웃음> 에이 형 에이 형 축하해 아, 갈게요 가만히 가만히 왔지 파이팅. 촬영 준비할게 호랑해 와이형 진짜 하고 싶었나봐 하고도 아, 셉니다 1, 2, 3 4, 1, 1 호랑해 호랑해 와 멋있다 와. 와. 야 멋있다 와. 우후. 와. 와. 겁이 없다 겁이 없어 쟤왜 겁이 없지? 우지야 멋있게 춤춰줘 어. 춤춰 와! 와! 와홍진형 와, 짱이다! <웃음> 야 진짜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야저형 진짜 짱 고민이, 고민을 이고민안 했어 진짜 안 무서워 나도 쫀척한 거야 나형 쫄았잖아요 <웃음> 우와 <웃음> 우와! <웃음> 그치 저 나오지 어, 저 나와 어,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우와! 우지 야 우아해! 우아해 줘!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놀라> 우와, 준와우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무와우 진짜 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다 우와, 우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 우와, 해 우와, 와와해와 우와! 대박! 야 대박. 뛰고 나니까 좋다! 대박이야! 우후. 너 지금 침대에 있는 거 요정 같다! 우와! 3라운드는 그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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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 1, 2 3, 2, 3 3, 2, 3 3몇 명이야? 진우야 너가 걸려버리면 어떡하냐 <놀람> 아니 걸린 거야? 디노야 형 내가 벌리고 싶어서 걸린 거야? 윤종아 진짜 못됐어 도겸이야 아니 윤종아 걸렸어? 아니 안 걸렸어 안 걸려서 이런 거야 나랑 진우야어 그래 나 뛰기로 했으니까 가자 가자 도겸아 살면서 한 번이야 한번형 살면서 한 번이고 와 이거 아니야 살면서 한 번이야 도겸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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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니야! 뭐야!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멋있어! 괜찮아! 아주 멋있어! 아안떠줘 아, 천천히 천천히! 도경이 가자! 할게! 오케이! 아, 할 거야! 나 진짜 할게! 어. 어. 할수 있어! 잠시만요. 멤버들! 나뛸수 있어? 낼수 아. 있어! 아. 진짜? 아. 미안. 미안해! 기다리게 해서! 아니야! 아. 멋있다! 우지 형할수 있어? 할수 있어! 가자! 오! 사! 사! 예! 우와! 예! 와 예! 와 예! 야 디노 나왔어 아까 전에 멘트짠거 알지 이제 해 디노야 좋은 컨텐츠였다 멋있는 엔딩 하자 넌 최고의 <웃음> 막내야 이찬너 마지막 차례 네가 주인공이야 형들이 맨날 짓궂게 굴어서 미안해 어우. 사랑해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코인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많아요 다음에 또 기대되는. Please n t h e n e